A1셀을 클릭해 주시고, 제목 앞뒤에 특수 문자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한글 자음 미음을 적어 주시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보기 변경을 눌러서 똑같은 모양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하셔서 컨트롤 C 맨 뒤쪽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A1셀부터 F1셀까지 범위를 설정하시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겠습니다. 셀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자세히를 눌러주시고 강조색 6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hy경고디 글꼴 크기는 17을 해주겠습니다. 17을 쓰시고 엔터키를 치셔야 글자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밑줄은 이중 밑줄 행높이는 28을 해주겠습니다. 숫자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높이 28을 써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A4셀부터 A5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는 똑같이 두 칸씩 반복되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홈탭에 서식 복사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병합이 됩니다. E4셀부터 F13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심표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D4셀부터 D13셀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MMRDD1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mm월 한칸 띄우시고 dd2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09월 한칸 띄우고 18일이 됩니다. a3셀부터 f13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쪽만 굵은 선이 지정이 됩니다. 코스닥 주요 시세 정보에서 종가가 8만원 이상이면 종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종가를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 고급 필터의 조건은 A18셀에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A18셀을 클릭하시고 Ctrl V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크거나 같다라고 적으면 이상이죠. 그래서 이상 8만원을 적겠습니다. 숫자를 적으실 때는 심표 스타일 여기에 심표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냥 쭉 적으시면 됩니다. 이상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을 같은 줄에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상이거나 라고 해서 또는 이라는 조건이 되면 다른 곳에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줄이 다르면 또는 이 되고 같은 줄이면 이고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등락률이기 때문에 등락률을 클릭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 여기에 붙여 넣기 하겠습니다. 1%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다 1% 적으시면 됩니다. A22셀에 결과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위에 표를 하나 클릭해 주시고 어디를 클릭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상단에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이제 표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표 전체가 자동으로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의 범위는 종가부터 1% 미만이죠 복사 위치는 A22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 계산 작업을 풀어 보겠습니다 평균 판매량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 2만인 수를 풀 건데 는 count ifs로 풀어 보겠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조건의 범위 첫번째라고 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평균 판매량 이상인지 검사해야 되니까 판매량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조건이죠. 조건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count if s count if 이런 함수에서는 조건은 쌍따옴표에 묶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숫자값을 적어주면 편한데 여기선는 숫자값을 못쓰죠. 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판매량의 평균이 200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면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죠. 엔터치면 200 이상인 거의 개수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근데 저희들은 200을 바로 쓸게 아니라 평균이라는 함수, 에버리지를 쓸 겁니다. 근데 에버리지를 쓰게 되면 이쌍 따옴표가 문제가 됩니다. 쌍 따옴표 안에 에버리지를 적으면 함수라고 인식이 안되고 그냥 글자로 인식이 돼서 평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안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에버리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위를 씌우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이 빨간색은 average의 함수의 가로고 countifs의 가로는 검정색이죠. 이제 문제가 풀린 거냐면 풀리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 쌍따옴표는 문자로 인식하고 여기는 함수인데 문자와 함수는 그냥은 절대 붙지 않습니다. 앤 n d 연산자를 써야 글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평균 이상인 거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count ifs에서 평균이, 평균과 and 연산자가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콤마를 찍어서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재고량이 20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재고량이 20 미만인지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콤마 두 번째 조건은 조건은 쌍따옴표에 묶어서 쓰면 된다 그랬죠. 미만이니까 작다. 20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면 카운트 프스는 자동으로 이면서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이면서 20 미만인 거의 개수는 두 개가 됩니다. 디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d 에버리지를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표의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필드는 숫자를 적어도 되고 셀을 클릭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평균은 뭐의 평균을 원하냐면 기본급의 평균을 원합니다. 기본급이 표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있기 때문에 5라고 적어도 되지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냥 기본급을 클릭하시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험치실 때 순서대로 세지 마시고 그냥 기본급 셀을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은 생산부인 거죠. 그래서 부서명이 생산부인 걸 블럭 씌우시면 조건이 완성됩니다. 이제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평균이 구해졌는데 문제에서 100원까지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더블클릭하시고 라운드를 쓰겠습니다. ROUND 가로 열어주시고 맨 마지막에 콤마 찍어주신 다음에 세자리를 표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는 프로퍼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환이 됐고 이제 날짜를 가져오겠습니다. 함수를 썼는데 그 뒤에 다시 함수를 쓸 때는 연결 연산자, 엔드 연산자를 써줍니다. 그 다음, day를 쓰면 날짜를 가져올 수 있죠. 그냥 등록일자를 클릭해 주시면 날짜만 가져오게 됩니다. 엔터 이제 1일은 자동으로 그냥 01이 아니라 1로 가져오고 11은 11로 정확하게 가져오죠 이제 골프 1 사이에 빼기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함수와 함수를 연결할 때도 nd 연산자를 쓰지만 함수와 글자를 연결할 때도 nd 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nd 연산자 쌍따옴표 빼기 쌍따옴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엑셀에서는 글자는 무조건 쌍따옴표에 묶어서 표시해야 됩니다. 엔터 이제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끄셔도 되고 더블클릭하셔도 됩니다. if와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을 찾는게 라지입니다. 는 라지를 적어 주시고 어레이는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승수의 범위를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승수의 범위를 F4로 고정하지 않으면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파란색의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3 이라고 적으면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줍니다. 엔터 치면 6이라는 값이 나오죠. 8, 7, 6 6이 세 번째로 큰 값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진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if 가로 열어 주시고 승수를 찍어 주신 다음에 이 승수에 들어있는 값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콤마 value if true는 값이 참일 때죠 그때는 진출이라고 적어 주시고 콤마 값이 참이 아닐 때는 연속으로 쌍따옴표를 두번 입력해서 공백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1, 2, 3등은 진출이 되고 4등부터 나머지 등수는 공백이 됩니다. 진출이 두개 나오는 이유는 6이 똑같은 게두개 있어서 공동 3이기 때문에 두번 나온 겁니다. 모드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저희들이 숫자 15가 있는데 15를 10으로 나눌 때는 여기 있어야 이쁘겠죠 10으로 나눌 때는 위에 숫자 1을 적고 나머지는 10이 빠져서 5가 되겠죠 요렇게 보통 나머지를 구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1 0으로 값을 나누면 43,690원이 있으면 얘를 천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4를 적겠죠 두번째는 3을 적어서 처음에는 4만을 빼주고 그 다음에 3,690원이 남는데 두번째는 3,000원을 빼고 이제 690원이 남겠죠 그래서 나누기를 할 때는 여기를 제수라고 하는데 제수보다 값이 작아지면 더 이상 나누지를 않죠.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됩니다. 한번 실제로 구해보겠습니다. 는, mod, 가로 여시고 넘버는 p 제수를 말하죠. 43,690원을 해주시고 콤마, 디바이저는 나누는 제수를 말하죠. 나누는 수는 1 0 0 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690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mod 가로 열어주시고 사용요금을 콤마 나눌 건데 천으로 나눈다 그랬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제 나머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만 단위 천 단위는 빼고 백 단위부터 나오는 게 나머지가 됩니다 이제 이 값을 가지고 기준표에서 690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별 4개 300이면 여기 에 해당되니까 별두 개.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이제 vlookup. lookup 밸류는 나머지를 가지고 구할 거니까 이미 구해졌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이 나머지 값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찾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표의 끝까지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범위 씌우실 때 초가부터 범위를 씌우셔도 되고 여기 값부터 범위를 씌우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범위 씌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할때이표 전체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콜 인덱스 넘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열 번호를 말합니다 초가가 1열 이하가 2열 표시가 3열입니다 저희는 별을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세번째 열이죠 3이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유사일치는 표에 보시면 840이라고 있는데 이 항상 Vlookup은 초가 첫 번째 열에서만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에는 600, 800에서 840이라는 값이 없죠. 그래도 찾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유사일치입니다. 유사일치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클릭해 주시거나 아래로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별두개를 출력해 주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칸이 모자라서 테두리 선이 안 보이게 됐죠 이거는 수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C하고 D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내용이 잘 보이게 수정하셔도 되고 되돌리기 해서 테두리선이 안 보이는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채점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표 기능을 쓰실 때는 위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야 되는데 수식은 행과 열이 만나는 교차점의 수식을 복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식 전체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Ctrl C 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ESC 를 눌러야 블럭 설정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 클릭해 주시고 Ctrl V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이 그대로 복사가 됐습니다. 이제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가상분석, 데이터 표를 클릭해 줍니다. 행은 옆으로 가는 게 행이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숫자를 보시면 나비기간 월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나비기간 월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열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열입니다. 이율, 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율, 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값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셀의 너비가 부족하면 숫자 값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너비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값이 보이게 됩니다. 범위를 이렇게 씌우시고 경계선을 이 회색 범위 중에 어디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모두 보이게 됩니다. 부분합은 항상 정렬부터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구분을 해주시고 오름차순이죠. 확인. 상단에 부분합을 클릭해주시고 그룹화할 항목은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선택해주시고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총 판매액은 체크해제해 주셔야 되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부분합을 누르시고 함수는 최대값을 해주겠습니다. 최대를 하시면 최대값이죠. 총 판매액만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전에 구했던 평균이 사라지고 최대값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값 대치 체크는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평균 위에 최대값이 생기죠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최대 라고 적혀 있죠 최대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글자를 바꿔 주겠습니다 키보드에서 Ctrl H 키를 누르시면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최대 라고 적으시고 바꿀 내용의 최대 값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닫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셋넷 그렇게 해서 4개가 바뀌었죠. 이제 여기가 최대값값이 됐죠. 더블클릭해서 마지막에 값만 하나 지우겠습니다. 보기 불편하니까 A와 B열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클릭해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0버전에서는 바로 최대값으로 나와서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2016버전은 아마 시험 문제 최대로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값이라는 글자가 안 나올 것 같지만 혹시나 알수 없는 거니까 Ctrl-H 키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너무 외우기 힘드시면 홈탭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꾸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는 합계 값이 구해지는 이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안되고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위치에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상단에 보시면 기록중지가 나오는데 기록중지가 나온다는 건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이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위치에 있다가 이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이동되는 작업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어디에 다른 위치에서 시작해도 항상 여기로 이동하는 작업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합계를 구해주겠습니다. 는 t 가로 여시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되죠.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이 끝나면 기록중지를 클릭해주셔야 됩니다. A3셀부터 F3셀까지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표준색 연한 녹색을 채우기 색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근데 범위를 설정해 놓고 매크로 기록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위와 상관없는 곳을 선택해 주시고 매크로 기록을 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표의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홈 탭에 채우기 색에서 연한 녹색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개발도구에 와서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이제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합계는 범위 씌워서 지우시면 되고 이 범위는 범위 설정에서 홈탭에서 채우기 없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개발도구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겠습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면 눈금선에 딱 맞게 만들어집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B11에서부터 C12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놓습니다. 그리고 합 합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추를 지워주시고 합계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다른 곳을 클릭하신 다음에 합계를 누르면 합계가 구해지면 됩니다. 여기가 블럭이 설정되어 있든 아니면 다른 곳을 클릭해서 블럭이 설정되어 있지 않든 아니면 다른 셀이 클릭되어 있든 모두 정답입니다. 채점을 할 때는 블럭 설정이나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여기에 합격값만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도형을 눌러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키보드에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D11셀부터 E12셀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 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가운데 정렬은 하지 않겠습니다. 커말 시험에서는 지시사항이 없는 모든 내용은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왼쪽 정렬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을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신 다음, 서식을, 서식을 눌렀을 때, 연한 녹색이 나오면 정답입니다. 학생명별 총점이 차트에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총점을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해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럼 복사가 되죠. 그리고 차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점이 와서 들어가게 됩니다. 총점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2010버전에서는 총점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바로 총점에 관해서만 차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16버전은 내가 총점을 선택해도 다른 계열도 차트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점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보조축으로 해주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나오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값을 50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보조축이죠. 왼쪽은 주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입니다. 최대값을 500으로 하기 위해서 숫자값을 더블클릭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축소식을 누르셔도 됩니다. 최대값을 500이라고 적어주시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총점 계열에서 유관령만 클릭하시면 다른 곳에도 점이 생기는데 다시 클릭하시면 유관령의 총점에만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위쪽으로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위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차트에 관한 메뉴가 없는데 차트를 클릭하시면 상단에 차트 도구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디자인 맨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시고 축제목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본 세로를 선택하시고 축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기본 가로 제목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차트 스타일을 바꿔 주겠습니다. 차트 스타일은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있습니다. 차트 스타일 14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차트 스타일이 8까지 밖에 없죠. 이거는 2010 버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차트 스타일 14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려면 2010 버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내용이 바뀔 겁니다 저희들은 차트 스타일 4로 해보겠습니다 2010 버전으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스타일은 위에서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하살표 자세히 를 누르시면 차트 스타일 14가 이 모양이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스타일은 버전의 차이기 때문에 2016버전을 쓰면 절대로 14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범례가 아래쪽에 있으면 안되죠. 범례를 오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례를 오른쪽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범례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범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라는 지시사항이 없지만 문제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이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